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연속의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이한면아철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36평의 실내면적을 가진 4베이 구조로 설계된 주택으로 주변과 잘 어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층이지만 36평의 제법 큰 규모의 실내는 바로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단열과 내부를 마감하였습니다. 내부 마감은 멀바우, 아카시아 집성목과 엘지아우시스 벽지로 마감을 하였으며 주방은 2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붙박이장 전문 제조업체 리퍼스의 제품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거실의 천정과 주방, 실내 천정에 에어컨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정남향의 실내 거실은 단층이지만 다락이 없는 높은 층고를 가지며 창을 통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채광을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 안방을 중심으로 설계된 모습입니다. 드레스룸은 예림니안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 설치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화이트 컬러로 산뜻함을 가져다주며 부부욕실과 파우더 룸, 드레스룸이 같은 공간에 설계되어 프라이버시를 높이는 구조로 일상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경남향을 바라보는 거실 창문 위에다 작은 보조창을 시공하여 바라보는 풍경과 채광을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 벽체는 화이트톤으로 LG 하우시스 벽지로 마감하였습니다. 데크대는 별도의 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사용연한이 20년 이상 보장되는 방킬라이 목재로 시공되었습니다. 천정 에어컨은 휘센 제품이며 중문은 예림리안 사면동 투어 방문은 예림 프리미엄 ABS로 시공되었습니다. 작은 방은 서재나 손님이 오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실내서쪽으로 설계된 독립적인 욕실의 모습입니다. 대상 주택의 평면도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면서 작은 방과 거실,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주방, 안방과 연계된 드레스 룸과 욕실 파우더 룸이 있어 제법 큰 규모의 넉넉한 각실을 볼수 있습니다. 단층으로 면적은 36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북쪽으로 주방을 두었으며, 스위타일과 리퍼스 주방각으로 편리함과 동시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팬트리가 있어 동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배산임수의 병풍같은 자격상과 둥지처럼 품어주는 등대산의 전기를 담은 곳으로 오랜 세월 고장을 지켜온 지평지 간바울을 마주하고 있는 별장형 전원주택입니다. 자연 속 힐링과 주거의 편리함까지 더해 전원생활을 즐기며 활기찬 귀농생활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격산과 등대산 등에서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몸의 면역력을 높일 뿐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소인 햇볕을 쬐면 명상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 면역력이 향상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곳으로 적합한 곳입니다. 이처럼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장형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의 면적은 125평이고 건축면적은 36평이며 매매가격은 2억 9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